민규 민규 응 이번 주말 그냥 그거나 아까 마크나 할래 그럴까? 솔직히 뭐 해보고 싶은 게 있다. 1.12.2에서 거행물 하는 거야. 아 오케이 포켓몬 모드도 하는 거야. 오케이. 어? 뭐야? 포켓몬 모드도 하는 거가 그냥 말한 어... 건데 안해아 어? <웃음> 컵이랑 포켓몬 모드를 섞여 아나 뒤에 근데 그거 그거 따라다니고 싶다 한카리아스 어. 아니 에이션 트일러 <웃음> 그래 본명을 말해야지 <웃음> 자 1-4다 오늘 욕을 깨본다 좀빡셀것같은데나이송충이게 오랜만이다 저기에 뭐있을것같은데 그렇군 아 희망이 없다 두번깰 바위, 난 죽, 죽음을 택하겠다. 난 죽음을 택하겠다. 덕구가왜 자꾸 죽음을 택하는지 알겠다. <웃음> 죽음. 잠깐만. 음, 나쁘지 않네. 뭐야? 어? 어 이제 좀 내년다 아! 목숨 버어 와, 아! 또 죽어야 된다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약. 야, 나 죽고 싶어. 이게 근데... 근데... 한개난나라나 아이씨 아 저거 먹고 싶어 어 잠깐만 어안 닿는다 아이 난 죽음을 택하겠다 <웃음> 몰라 나 왔다 봐봐라 떠나갈 속도가 아니다 네, 난 근데 1-4만 지금 몇 판째 하고 있는 거냐 내 걸로 돼야겠다. 아, 제발 아... 내 걸로 서또실패했다 저, 저거 먹게 해주세요! 또, 또 졌다. 아, 저 끼어다니는 새끼 때문에. 늦게, 늦게 들어가잖아. 딱. 딱은 없어. <웃음> 갑자기 딱은 없어. 안 돼. 딱은 없어. 딱은 없어. 인생이다, 이녀석 오, 됐다. 드디어 올라왔다. <웃음> 가장 신나는 순간이다. 딸조금드리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템을 복구했다. 자체에 문든거 같다 이게 음. 그래보인다아 그래. 어, 뭐야 저리가 옳지 안돼 됐다! 코인 두개 비트코인! 뭐라고? 어? 자 이거 발판 왠지 모르니까 한번 들고 가보자 어 여기로 쓰네? 뭐야 점프로 닿는데 나 <웃음> 역시 필요 없었던 거였다 저거 됐다 3 0코 예. 드디어 1-4를 깨셨군요 드디어 1-4를 깼다 5-4다 이 녀석 뭐라고? 내가, 내가 잘못 들었나? 비가 많이 아프나? 1-5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아, 야, 한 공중 맵인데? 아잇! 아잇! 아잇! 저 대원색 버섯이 자꾸 이상한 소리 낸다. 아잇! 야, 근데 버튼에, 버튼이 파란색인다. 피가 적혀있는데, 혹시 그 피는, p 우 p 0 8 2 8의 피인가? 어, 어, 어떻게 알았 어, 잠깐만. 이게 안으로 들어간다. p p 0나오래 사망. 어. 으악, 대원이야. 내 당했다, 너. 으대원이 강하구만. 대원이가 날 속였다. 잠깐만. 저거, 대원 색깔 버섯 자꾸, 아이! 거린다. 봐봐. 아이! 아이! 아! 비 o p 0 8 2 8을 먹으면, 파란색 동전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 좀 불안한데 아 아니다 대원이 왁 대원 자 빨간거 딱 대원 대원이 대원이 딱 대원 <웃음> 이게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이다 대원이를 너무 오래 밟으면 준헌이가 된다 왁 진짜 대원이다 이번에 엄청 파란색죠 녀석은? 자, 죽이고 으 파란색 등딱지가 진너 대원이지 으 빨간 애한테 맞았다 약악 은비한테 맞았다 <웃음> 안녕 대원아 대원이 발로 찼다 잠깐만 됐다 부부물품이 왔다 나는 보급충이다어 뭐야 나 재산을 다 잃었다 안녕 대원아 잘사는데 바이러스는 삥뜨대면 된다 아이저 대원색 버스 자꾸 아잇 거린다 밟을 때마다 쇼. 오, 오, 오, 오, 오, 오, 다 오, 오, 오, 오, 오, 오, 들다 죽이고 이렇게 하고 죽이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까지 왔다 아! 괜찮다 아이템 복구한다 나는 우와 뭐야 개빡세다 오케이 여기 있는거 보네 화살표를 만들어놓다니 이걸또 먹어보자 너무 늦게 뛰어서 맞았다. 아, 개 뚫린다. 어, 와. 당할 뻔했다. 아, 됐다. 됐다 154초 걸렸다, 깨는데. 뭐라고? 약 <웃음> 1분.. 146초 남았거든. 300초였는데. 그럼 몇초쓴 어. 거야? 154초다, 이 녀석. 아, 내기 야, 뭐 할까? 야, 저 비밀기를 열까? 보스를 때려 잡을까? 일단 보스를 잡자. 아, 아니다. 오케이. 보스를 잡는 거다. 본대를 <웃음> 보여주마. 오케이. 낙엽이 쌓인 성. 이름 한번 멋지네. 뭐야, 야, 이거. 시간을 왜 270초밖에 안주냐왜 개빡센데 시간제한 왜 저래 아 뭐야 아, 저건 어떻게 먹어 박치기다 이거 잠깐만. 떨어져. 떨어졌다. 네. 네. 네. 네. 야, 이거 좀 빡세다. 시간 제한이 너무, 너무 센데? 오케이, 일단, 거북이를 들고 가야되고. 아, 저기 있네. 저 녀석을 내보아라. 아, 저 녀석한테 당했다. 내 루이지가 좋다. 쟤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 쟤가 낭떠러지. 강제 임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지금 던지고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템을 쓰는 거다 이 녀석 이거 허튼지하면 죽는다 아아왜 관성을 이기지 못했다 아이 다시 제 이... 도전 야 빈털털이 됐다야 방금 죽어가지고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안 도르덕고 저것도 아 여기 맞고 아 발로 찼다 여기 너무 빡센데. 나빈털털인데 어떻게 깨이거빡 좀 밝게 해줘 렉좀 풀려라 렉좀 풀어주세요 아무래도 방송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가? 오케이 오케이 깨고 올게 어 이게.. 이게 정어야나 아. 마침 끌타이니 빠이 오케이. 아 제발 발 찍어 <웃음> 나 이거.. <웃음> 도전 빨리 가 안걸려라 어. 오빠 떨어졌다. 아, 긴장, 네. 긴장. 아. 음. 오개기. 게이트로가 고 아, 넌 언제 올라왔어? 오케이 오케이. 나와 있을게요. 나 왔다. 몸 대고 그냥 달리겠다. 됐습니다. 갈대 로 갑니다 들어갑시다 어? 아 이거 걸어가는 거 있잖아 이거 삽시다 역초장 어? <놀람> 어, <저장> 당연히 해야지 오케이 <놀람> okay. 방이또 <목소리> 뭐야 이거? 어디 Okay, 안 죽었어. 잠깐이는 <웃음> <웃음> 돌림이, 돌림이. 나이스 그리고 한번더 깨야 된다는 여기 맞는데 왜안 들어가졌지? 어, 맞는 거 같았는데. 사람 좀... 깨다하 봉보순 언제나 이젠다 굿입니다 네다 깼어요 1단계 이제 2단계